저도 남들처럼 살고 싶죠. 어? 뭐 여자친구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.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만나죠. 맨날 네 명이야? 누구라도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우리끼리 맨날 이거. 누가 와요? 야, 누가 와도 되지. <웃음> 누구도 뭐상관 있어? 왜 짜증났어? 왜짜증났있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아, 누구죠? 어? 네. 어! <웃음> DOSING f o r m e n TONIGHT AT 11. ONLY on ONE.